디케이닝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네. 제일 그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네. 물고기 빠돌이 네. 완전 물고기에 미친 사람 네. 자 저는 집에 가려 그랬는데요 얘가 물생활 썰을 좀 풀자 풀 썰이 있나? 재밌자는 물생활 썰 우리 뭐 물생활한 물생활 그 기간이 몇 년인데 20년이요 20? 스물 한두 살 정도 때부터 이제 조금 조금씩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뭐한2 5 살? 뭐그 정도 때부터 한 같은데. 12년 아무튼요 예 어, 그리고 뭐 물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 네. 재밌는썰 같은 것들이 또 우리 뭐 어떻게 만는지 별로 궁금하지는 않겠지만 구독자분들은 네 어,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물생활을 했는지 아이또 되게 어떻게 또, 만났죠? 얘가 제 블로그 디자인 해주다가 옛날에 지금 왔으면핫 메일 가면 어. 저희들이 주고받은 그 이메일이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있다고요? 있어요. 제가 그걸 안 지웠는데 어. 어제도 봤는데 뭘 확인하다가 참 재밌는 게 하루 이틀 간격인데 처음에는 아이고 목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수정해주긴 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서로 반말하고 있어.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뭐날 차이가 얼마 안 나네? 말 편하게 할까요? 이러다가 이제 그래도 정확히 맞다. 그렇게 알게 됐다. 어, 참고로 DK님이 저보다 한살 위에요. 아 예. 한살니 맞아요. 거의 뭐 굉장히 어, 만만하고 착한 좋은 형이시죠. 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님을 믿는. 아. 은혜로운. 어, 우리 생활 썰. 일단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주도해주세요. 뭐, 어. 우리, 우리 둘이 이제 블로그 같은 것들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블로그를, 이제 DK, 아쿠아 스토리. 네. 그리고 저는, 정렬의 소형 큐브. 문목무. 정렬의, 정렬의 소형 큐브. 이렇게 해가지고. 블로그를 이제 둘이서 하면서 2 0 1 2년에요1 0년 전쯤 에 그때 이제 뭐 블로그 하는 사람들끼리는 워낙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또 많았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가 비슷했으니까 네. 급속도로 친해졌었죠 음. 사는 곳은 멀었지만 아, 맞아요. 저는 포천에 살고 이 형은 이제 서울에 있었고, 서울에 있었고. 네. 포천이 멀더라고 포천 멀죠 깜짝 놀랐어요 네. 차로 가도 멀고 대지구차도다 멀어 맞아요 그게 희한한 동네더라고요 어. 제가 물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옛날 여자친구 와이프 보면 좀짜증내긴는데 어쨌든 간에 옛날 여자친구가 오빠 혼자 사니까 이거 뭐 구피 한번 키워봐 이래 가지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왜 토마토 소스병 있잖아요 음. 그 토마토 다 먹고 난 소스병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제 뭐 진짜 말도 안 되기 시작했죠 이만한 병에다가 이제 암수 한 마리 아한 마리씩 넣고 이제 두 마리를 막 산호사 같은 것만 넣어가지고 비르고 그랬었으니까 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물고기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지 근데 마침 집 앞에 수족관이 있었죠? 그래서 마침 집 앞에 수족관이있 10초 거리에 걸어서 10초 거리 와 말이 <웃음> 안, 안 되는 운명이다 왜 처음에 물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그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거의 막 미쳐요 사람은 너무, 아. 너무 재밌어요 이거 돈을 계속 쓰게 돼요 어, 돈도 계속 쓰게 음. 되고 그리고 수족관에 이제 가깝다 보니까 맨날 가가지고 이제 저희 막 죽돌이처럼 이 쭈그리 앉아가지고 아주 좋뭐 아마 그때 수족관 사님 나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그고 저도 구그 수족관 간적 있어요. <웃음> 어, <웃음> 맞아요. 네. <웃음> 그래가지고 막 고르고 이런 제, 저 지금 뭘까? 얘도 진상인데, 쟤도 진상이라고 생각했어. 요그 사님 장 지금 계시나요? 예, 네, 아직까지 계시죠. <웃음> 그, 연락 하세요. 송우리의 송우리의 네. 그 비즈 약과 그, 네. 강석호 사장님 아주 좋은 분이에요. 아주 가면은 이제 친절하게 설명도 하죠. 제 물상 물상아래 스승님. 아. <웃음> 그거 기억나요. 저희가 목무님이 거기 수초항을 하나 세팅을 하고 응. 이제 드레인으로 막 나서 그날 이제 고생했다고 저희 치킨 먹으라고 쿠폰 주셨나? 아 맞아. 2만 원인 가 주셨나? 그래서 얘네 집에서 먹었어요. 루티케이님은 저기 무산을 어떻게 시작했었어요? 저요.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보고 자란 게 있어갖고 어. 어릴 때한 태어날 때부터 있었으니까 어. 그 옛날엔 주택이 병원들이 이제 개인 병원들이 응. 안쪽은 집이고 이제 바깥으로 이제 문 열고 나가면 이제 병원이었거든요. 진료 진찰실 대기실에 어항이 있었어요. 음. 스탱으로된 어항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 보고 자라고 마당에는 연못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좋아하게 됐죠.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게 가족끼리 외식으로 하러 이렇게 좀 나가잖아요. 그러면 밥 먹자 사라져. 꼭그잉어를 사와 비단이 음. 거기 들 음. 거. 나온 김에 이제 음. 사시는 건데 잘 기억이 나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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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그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네. 물고기 빠돌이, 네. 완전 물고기에 미친 사람. 네. 어, 어떻게 저렇게 물고기를? 왜 우리 옛날에 같이 그 같은 수족관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때도 당시에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아니 저 형은 저렇게 하루 종일 물고기를 보고 집에 가가지고 또 저렇게 물고기 예쁘다면서 막 사진 같은 거막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아 미치... 어, 미쳤다, 미쳤다. 어, 어, 어, 이상한 사람이다 진짜. 저형 <웃음> 어, 진짜 안지 오래됐지만 참 이해할 수 없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 뭐 물생활은 물론 좋아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이게 업이 되면서 좀아싫더라고요 너무 짜증나고 <웃음> 집에서 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네. 맨날 이제 수입관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데 이 형은 뭐 집에 가서도 막 이렇게 물고기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고 네, 물고기 조, 좋아요 네. 그게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제가 동생물 다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도마뱀 있고요 육지거북 있고 음. 수, 수생거북도 있고 음. 그 청개구리도 키우고 팽맨도 음. 키우고 다 키우거든요 음.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물고기가 최고다 음. 왠, 왠지 아세요? 안 움직여. 다른 생물들은. 음. 얘네 하루 종일 움직이잖아요. 음.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생물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특화되게. 음. 내가 안 보고 있더라도 뭐가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게, <웃음> 아, 네. 그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웃음> 자, 그, 팽면이나 청개구리나 이런 친구들. 육지 거북이. 밥 먹을 때만 나오고 하루 23시간 자. 이, 내가 이걸 왜 키워야 되나. 이런, 왜냐면 내가 속았던 것 같아요. 이게 꼭그 거북이를 사러 가거나 이렇게 그런 친구 사러 가면 먹이를 주거든요. 음. 이제 얇알것 같아. 어. 사람은 그걸 보고 와잘 먹는다 그 모습을 보고 움직이는 걸 생각하잖아요 음. 집에 가면 23시간 잔다니까 음. 가만히 있어 그냥 음. 밥 주면 나와 맞아요. 며칠 국립면 돌아다니고 <웃음> 딜레마에 빠졌죠 근데 이제 이제는 저,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음. 근데 놀랬습니다 음. 네. 얘네들만큼 활발하게 계속 헤엄치는 애들은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뭐 가재 이런 거 키우는 분들 심실해가지고 어떻게 키우는지 아, 잘...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뭐 키우는 그런 맛이 다 있겠죠 가재는 간지죠 음. 가만히 있어도 간지 나는 거 음. 예. 그렇죠 간지란 말 요즘 쓰나? 아우 늘었어 <웃음> 간지 <웃음> 와. 이제 사십을 바라보는 어, 간지 네. 저는 d k 님이 또 이렇게 네. 그 유튜브 같은 거 하고 네. 성능도 못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네. 알잖아 옛날에 옛날에 그아제 여자친구가 제 옛날 여자친구가 그 이제 뭐 <웃음> 영현대 뭐 이런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물생활 하는 사람 특이한 네. 취미를 네. 가진 어. 사람에서 출연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0대 중반에 거기에 이제 20대 중반에 디게임 출연해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아니야. 얘기를 하는데 <웃음> 웃겨 죽을뻔 했어요 <웃음> 너무 막 말을 계속 떠듬고 어? 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뭘말해야될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연출을 하는데도 웃기고 음. 너무 연출 티가 나니까 뭐그 아마 자료 찾아보면 있을, 있을, 있을 거예요 왕을 네. 예, 그 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웃음> 자연스럽게 보고 있어야하는데 이렇게 <웃음> 보고 있거나 <웃음> 네,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네.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아저형 카메라 고, 공포증 같은 게좀 심하구나 음. 어 근데 이렇게 막 유튜브 촬영을 음. 하고 있고 하면서. 그때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앞에서 카메라를 찍고 있으니까 아. 데로고 앞에 카메라가 아, 있었으니까 그치.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치. 근데 제가 사실은 앞에 쓰고 막 이런 것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숙달이 돼 있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제 교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뭐 찬양팀 인도를 한다거나 음. 뭐 이런 이런 것들 앞에서 뭐를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음. 것들이 이미 숙달이 되는데 바로 앞에 카메라 에 있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좀 그럴 수 있지. 네. 아무튼 물생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물생활 판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또 물생활 판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음. 그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분야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깊게 파지 않은 분야라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수초화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어, 어떻게 변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아 됐잖아요. 당시에 소일인 네. 마피드 소일. 네. 뭐 이런 것도 다, 거의 단일이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아마존이야 이런 것만 썼었는데 옛날에. 네. 지금도 굉장히 소일이 다양화가 됐고. 그러니까 소일 자체의 성능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쉽게 말해서 소일 깔고 수초 신고 조명 때려주고 이탄 넣으면 그냥 요즘은 수초 그냥 다잘돼 어, 맞아 어, 다 잘. 옛날에는 막 아, 뭐가 부족할까 막, 막한 칼륨 뭐인산 이런 거 신경 써가지고 막 넣어주고 왜 그랬지? 뭐 기술력이 많이 올라갔어 그렇 조명도 그렇고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뭐 조명 조명도 지금 왜다 LED 쓰잖아 요 T5 있다 옛날에는 막 T5 메탈 등 이런 거 써가지고 수초 키우고 그랬단 말이야 음, T5 음. 그런 것도 굉장히 큰 옛날에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였고 또 가장 이제 크게 체감 아쿠아스케이퍼로서 가장 크게 체감을 하는 거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대요. 아, 소재가 맞아요. 옛날에는 뭐 진짜 중국산 완전 싸구려 유목에 뭐, 뭐 화산석 그게 만 오천 원이었어. 뭐 그런 것도 비싸기도 비쌌고 종류도 굉장히 적었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왜 세계대회 같은 거 보면은 가는 나뭇가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막 붙여놓고 이런 게 너무 멋있어 보이네. 해보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어. 없었어. 어쩌다가 수족관을 갔는데 그런 게 보이면 막 수족관 사장님한테 막 샤바샤바샤바 해가지고 아 사장님 이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비굴하게 빌면서 막 이렇게 얻어와 가지고 네. 한두 개 붙이고 막 2016, 17년 기준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 그때쯤부터 네, 아쿠아가든이 네, 그 네. 안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아쿠아가든이 한 역할도 사실 굉장히 커요 어, 소재가 다양해졌어요 유목 저렴해지고 굉장히 막 많이 들어오고 그것도 또 싸게 풀기도 풀고 이러면서 이제 또 경쟁도 많이 붙고 그때부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생활의 판이 많이 커졌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또 그게 또 업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또 그런 게 유목이 가장 많이 남는 품목이거든요 그렇죠. 유목돌. 네, 유목돌이. 근데 그거를 이제 유목들을 너무 싸게 하다 보니까 이제 수족관에서 마진 구조상에서 거의 극, 극상에 있던 유목들이 확 떨어지면서 생물 가격 변동이 크게 없는 수족관들이 힘들어졌죠. 그런 것들은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뭐 나쁘게 말하면 약간 풍리 같은 것들을 취하던 게 사실은 안 좋은 음. 거니까 음. 그런 것들이 좀 다양화되면서 경쟁도 붙고 가격이 싸지고 또 소바, 소비자들이 전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워지면서 물생활의 시장 그러니까 판이 좀 커지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런 걸 생각하면. 저렴해지면서도 그런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있다. 아마 10년 사이 단순히 10년만 해도 음. 어종들이 다 바뀌었어요. 요즘은 레어종이나 아프리카 쪽 거여 시장이 아예 죽어버려서 음. 그 아프리카 쪽 샌드종 되게 예쁘거든요. 음. 제노종. 음. 예. 제노종들 뭐 이런 것들이아 씨가 말았잖아요 음. 은둘레 키고마 이런 거 저도 다 키웠었는데 없어요 음. 예, 눈땡그라고큰 애들이나 발색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또큰 수저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영역을지도하고 하니까 일단 그 시장 자체가 죽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죽었죠, 그런 시장. 아, 옛날에 아, 그, 저기, 청계천 이런 데 가면은. 아. 정말 재밌었죠. 물생활 하는 사람들은 청국이었잖아요그죠 근데 지금 뭐, 거기 시장도 완전. 뭐, 신발 어, 가게로 다 바뀌었나? 어, 다, 다, 다 죽고, 이런 게좀 많이 아쉽고. 아쉬... 그니까, 그 물생활을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은, 그니까, 물론 저보다 선배님들도 훨씬 많이 계시지만,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그 유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옛날에 그렇, 느꼈던 그런 재미 같은 것들이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든 게 아쉽기는 아쉬워요 네. 그 재미 느낄 수 있는 곳이 요즘에 있어요 음. 간혹 느낄 수 있는 곳이 동네 오래된 주족관들 어. 그 연세 있으신 분들 하는 곳은, 곳은 음. 재밌습니다 음. 저는 지역마다 가면 가거든요 음. 진짜 얘가 이걸 이굴고기가왜 있지 하는 게 있어 음. 네, 그죠? 그런... 그것도 그이 이제 그 수족관 사장님들마다 본인들의 성향이 또 다르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좀 희한한 물고기라든가 이런 걸 갖다 놓는 경우가. 네, 그래서 안 팔리고 있다 보면 그게 무거워지고 예뻐지고 이런 그렇죠,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그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꾸이죠. 네, 네. 그렇죠. 가보면 이제 신기하지만, 네, 그런 고기를 또 근데 옛날 그 가격 팔아요. 작을 때 가격. 음. 그분들은 또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찾는 재미도 뭐 그런 데서 느낄 수 있겠죠. 참 옛날에 그 디케이님이랑 같이 그 많이 돌아다녔어요. 수가 많이 다녔어요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옛날에. 그린피시. 아니, 그린피시도, 어, 그린피시도 맞다, 기억나고. 많이 갔다 그 연우, 연우 마트. 연우 마트, 예, 예, 수족관. 수족관. 거기도 가가지고, 수족관에 수초 같은 것들 막 꾸며져 있는 거 보고. 그 원래 마트야. 그니까요. 러 어, 마트에 이렇게 막 꾸며져 있는 어항들인데, 거기 사스타투스 뽑기했 있었는데, 사스타투스, 아, 그 거기에 이렇게 큰 어항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때를지어서 몰려다니는 그 모습, 거기에 반해가지고, 와, 이거 키워보고 싶다, 막 이랬던 기억도 나 근데 나요. 당했죠. 그냥 <웃음> 사스타투스 숙성을 몰라갖고, 수초가 많으면 안 나옵니다. 맞아요. 수초가 많으면 잘안 나옵니다. 예, 유목만 있는데서, 가, 돌아다니게 해야죠. 아니면 그냥 뭐 바닥에 이렇게 낮게 정경수초만 깔려있는 음, 그런 어. 뭐, 음, 그렇게 하고. 어, 숨을 곳이 없는 곳이 있어야 돼. 그런 습성도 알게 되고. 이게 근데 이 컨텐츠를 사람들이 볼까요? 그냥 저희 둘의 추억이 되겠군요. 그뭐 그냥 물상을 오래 한 사람들의 음. 그런 추억, 그런 그냥 썰, 그냥, 그냥 뭐 틀어놓고 그냥 라디오처럼 그냥 듣는 그런 용도? 그 옛날에 2012년도 이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거의 끝물이지만 파워블로거가 계속 있었고, 음. 블로거들이 한창 하도 하 하. 활동을 계속 할 때라서 어딜 가면 카메라 들고 다녔던것 같은데 카오 <웃음> 블로거 그러니까 좀 한다른 블로거들은 일단 카메라 다 들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그 동영상이 아니었으니까 수족관 탐방기형 네. 무조건 사진이야 음. 맞아요 음.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수족관 탐방기도 참참 참 맛깔나게 글을 재밌게 잘 썼었죠 d k 님 저요? 네. 아 네. 음. 저는 뭐 자주 여전히 잘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음. 음. 미카엘님 아, 미카엘 정말 잘 쓰죠 시 그래서 잘해요. 그 친구가 정말 재밌게 잘하고. 사실, 그 무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서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미카엘은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제가 팬이라서 띄워드립니다. <웃음> 네. 진짜 팬이에요. 근데, 근데 네. 미카엘 유튜브 재미없어. 내내 <웃음> 아, <웃음> 그만하는데 대놓고 <데려> <웃음> 얘기하더라고요. <웃음> 미카엘 유튜브도 잼. 그리고 애니몰로도 잼. <웃음> 블로그에 최적화되 있는 애들이 <웃음> 이 유튜브로 넘어오면서 <웃음> 이상하게 된것 같은데. <웃음> 아니, 그, 모르겠어요. 물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잔잔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글 쓰는 음. 게 좋아요. 음. 음, 음, 저도 참, 글 쓰는 예, 게 좋아요. 글 쓰고 이렇게, 이렇게 사진 찍고 하는 게 훨씬 나은데, 음. 이게 또 이제 컨텐츠화 하다 보니까, 이런 훅 땡기는 거나 음. 이런 거를 참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음. 모르겠습니다. 옛날 블로그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뭐 제일 이제 그 좋아하던 분은. 전가요 어어네 어, 아, 어, 예. 어, 네. 제가 제일 존경했던 분은 그 이제 좋은하루님이라고아그 네. 아, 얘기 하셨어 네 굉장히 네. 그 이제 잘생, 글자, 잘생기셨습니다 컨셉을 좀 이렇게 재밌게 꾸려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셨던 분인데 사진도 좋으시고 사진도 좋고 소의 폭도 다양하고 그 특유의 감성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감성 그리고 호칠맨님이라고 저랑은 개인적으로 친구분이 영분이긴 한데 호칠맨 네, 호칠. 네. 호틀맨이라고, 그 이제 저보다 조금 한 세대 내지는 1.5세대 정도 앞에서부터 이제 수초왕을 이렇게 꾸려가지고 했던 분이 음. 그때 당시에 이제 호틀맨 님이 하실 때는 쿠버펄 같은 거막 요만큼에 막, 막, 막 몇만원씩 하던. 아, 맞다. 수초 엄청 비쌌다. 네. 정경들 특히. 네. 대량으로 생산되기 전이다. 그, 그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와. 헤어글라스 한쪽 그때. 음.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는 헤어글라스, 벨렘 막, 막 요, 요만큼의 막, 뭐, 7만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팔고 막, 미쳤다.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부세가 한창 비쌌을, 비쌌을 때도 있고. 음. 물고기 유행 기억나세요? 응? 음? 물고기. 물고기 유행? 예. 네. 물론. 당시 2012년에 1 3 개오파크스 레드헤드가 떴어요. 음. 그 다음에 해켈리 뛰고. 음. 근데 개오 레드헤드는 이제 번식이 잘 되면서 확 떨어지고. 음. 그리고 제가 가장 큰 단점이 서어가 돼야 그 발생이 나오는데 음. 1년이 음. 걸리니까 음. 사람들이 그 키워내지 못하고 다 분양 보내는 거지. 근데 새우든 물고기든 뭐든 간에 흐름이 있었어. 한국 사람들은 빨리, 그 유행이 되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게 다들 번식을 너무 잘 시켜요. 응, 그렇죠. 새우도, 새우도 있었다 유행거죠 음. 새우도 확, 씨알이 막 유행하고 새우 그 비싸게 하다가 음. 다 없어지고. 요즘 유행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신종이 뭐 소개되는 게 있나요? 글쎄요. 딱히, 딱히 없죠. 사실 요새, 요새는 유행이라 할게 딱히 없죠. 요새는 그냥 뭐랄까 이제 뭐 수초 시장이 조금 큰거그뭐 팔로다리움 요새 이런 게또아 팔로다리움 맞죠 아쿠아 스케이핑 시장이 컸다 응. 좀 저는 이 아쿠아 스케이핑 시장이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라이팅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화이팅 재밌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그렇죠? 본인은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막 붙이고 깎고 막이렇게지고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막이렇게 되는 그런 언 같은 것보다 자연스러운 그런 걸추구하요 네, 저는 그런 건 사실 극혐해요. 음. 정말로 예쁜 건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그러니까 예쁘고 아, 않고 따로 떠나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가 맞겠네요. 음. 그러니까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음. 아 그냥 그렇구나라는 음. 게 있어요. 제가 약간 제가 그 비오톡을 보는 그런 느낌. 어, 어 그렇죠. 존중합니다. 네, 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가 좋아요 저는. 이생하는 음. 음. 사람이 다 취향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예쁘도 남이 안 예쁠 수 있고 그게 다 이제, 이제는 이해해요 음. 이 유튜브를 하다보니까 더좀더 음. 폭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깔 필요가 없는데 그쵸? 어그죠 어. 서로 존중하면 되죠 까든까든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보여요 음. <웃음> 이건 <이게> 무슨 어항이냐 고 <웃음> 뭐. <그런 웃음> 그럴 <웃음> 필요가 <웃음> 전혀 없는 게 <것도>. 그냥 장르가 <웃음> 다른 건데 저도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이거 아쿠아 스케이핑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제 취향은 디케이님이 그 말씀하신 게좀 편하게 꾸며져 있는 그런 어항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알겠습니다. 편한 세팅이 좋, 좋으시다. 응. 어, 우리 이제 밥, 밥 왔으니까 밥 먹어야죠. 네, 식사하시죠. <웃음> 그만 떠들고 이제. 무쇠할 설좀 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목무님이 하자 그래서 해봤는데요. 그냥 옛날 얘기 한번 하고 싶었어요. 우리 우리 또둘다 꼰대, 꼰대잖아요. 네. 추억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웃음> 그럼 전 이만. 목무였습니다. 애니몰로우TV <웃음>